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정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맨날 유튜브로 다른 분들 슬라임 이렇게 플레이 하시는 영상만 보다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슬라임을 한 번도 갖고 논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아주 대량 구매했어요 둘, 네, 여섯, 여덟, 열, 열하나, 열하나, 열 하나하나 하나. 그래서 이거를 플레잉을 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군문 용어도 잘 모르고 그냥 초보의 슬라임 플레이!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. 맛이 모지 피자, 코아쿠, 쿠볼, 콜라. 내가 좋아하는 콜라. 코스, 커피 쿠키, 고급수, 레드불 츠 이렇게 있는데요. 뭐뭘 뭐, 원하십니까? 원하는 거 먼저 뜯어 주겠어. 뭐지? 뭐지? 찌마 맛이 찌지 아, 그리고 이 슬라임은 양띵 님 슬라임 구매했어요. 제가 그분 그걸 많이 봐 가지고. 어! 먹고 싶어. 어! 먹을 거 같아. 와 완전 우유 냄새 장난 아닌데 이거? 원래 아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다 넣고 먼저 <웃음> 그치 맞지? 오 이거 바깥에는 촉촉하게 생겼는데 안에는 또 아닌 것 같네 자 이렇게 꺼내보겠습니다 오우! 약간 녹았다 그치? 녹았을 때뭘 한다? 액티를 좀 넣어주면은 좋던데 오우! 오우! 이런 느낌이구나. 이야, 이야, 막 갖고 놀아. <웃음> 우와. 자. 짜잔. 이 되게 물컹물컹도 아니고 되게 폭신폭신도 아니고 나의 생애 첫 슬라임이야. 아, 일단 냄새가 너무 먹고 싶어서. 야, 나 근데, 와, 플레임 진짜 이런 거못하겠어못하냐 일단 얘한번 잠깐만 이렇게 넣어놓고 자 다음 다음 뭐 뜯었으면 좋겠어요? 이 뭔가를 올리는 피자빵에 와 이거 펑킨 피자에다가 오 뚜껑도 있네요 도와 이거 진짜 호박 냄새나 우와 세상 신기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 맞죠? 짠짠 짠. 소리 들어보세요 오 얘는, 얘는 되게 촉촉해 호박 라떼 먹는 거 알죠, 여러분들? 그 호박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오오 <웃음>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<웃음> 어, 약간, 이거는 이거 봐요, 비주얼이 약간 피자라 그러는지 치즈 같아 그 모짜렐라 치즈 맞지, 맞지? 이거 봐, 이거, 이거 봐오오 왜 이런 쓰레기 같은 플레이로만지어서양띵이할때 <웃음> <웃음>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지금 제일 소중한 슬라임을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?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지?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의 첫 슬라임 플레이 때문 어려워요 우와 우와 방금 쿠폰 챙겼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시던데? 이거 안 되려나? 오! 봤어 봤어? 아 맞다 맞다 이거를 계속 맞는 다음에 소리를 한 번에 이렇게 내던데 안돼방 돼는데 후잇 미안합니다 <웃음> 넌 나의 두 번째 떨어져라 얘는 봐봐요 생긴 건 이렇게 비슷하게 뭔가 촉촉하게 생겼으나 얘는 오히려 그렇게 막 촉촉한 느낌보다 파운데이션으로 따지고 같으면 세미 매트 정도의 느낌? <웃음> 얘는 굉장히 글로우해 내가 쓰는 그 에스쁘아 비글로우 같은 애였어요.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뭘 원하십니까? 고급 수건 오 맞아 이거 되게 평을 봤는데 얘는 뭔가 이렇게 수건의 느낌이라서 그 수건 재질이 떨어진는데 그래서 좀플레이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는 이 고급 수건이에요 호텔에서 쓰는 수건인가봐요. 오 얘는 우와 우와 여러분 수건이잖아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섬유유연제 냄새 어머 이런 디테일 얘는 그리고 딱 보기만해도 촉촉해 보이지는 않죠? 뭔가 이렇게 그치? 떡 같지 않아? 느낌이 자오오 오. 우와 얘 얘는, 우와. 쟤는 사실 상상하던 슬라임의 느낌이었거든요, 앞에는. 근데 얘는. 아니야. 우와. 우와. 우와. 우와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보여요, 여러분? 이거 봐.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? 우와, 이거 봐, 여러분. 우와. 얘는 바풍이나 이런게 안되나보다 약간 재질이 일어내라 우와 얘는 꿀타래 같죠? 명동에서 파는 꿀타래 <웃음> 어, 얘는 손에 전혀 안붙어요 되게 신기하다 짠 우와 오. 예 가닥이야 진짜.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콜라 한번 해볼래. 콜라. 여러분 그 라미네이트 빠진 사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복귀 영상에서. 근데 제가 라미네이터 에 빠졌는지 알아요 이놈의 콜라 때문이에요. <웃음> 자, 오. 어. 어, 얘는 약간 홍삼 절편. <웃음> 어, 이게 얘는 딱그 냄새야 그. 진짜 콜라 냄새는 아니고, 콜라 젤리라든지, 막 그런 냄새 있잖아요. 이 콜라 매니아로서 나는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다고. 이 콜라는 확실히, 오! 부식시켜, 이를. 우와, 우와. 오, 얘가 뭔가, 바풍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. 이렇게, 이렇게 늘린 다음에? 아이씨. <웃음>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네. 오 소리 들리죠? 자, 난 이걸로 오늘 바품을 성공하겠어. 왜냐, 넌 콜라잖아. 넌 나의 편. <웃음> 아, 되게 어렵다. 오, 됐어, 됐어. 야, 성공, 성공. 첫, 첫, 첫 나의 바품. 봐봐, 이제. 안 돼, 소리 잘안 들리네. 오! 오! 아, 얘는, 그리고 플레잉 할수록 약간, 불어나겠다, 양이. 약간, 그런 느낌이에요. 오! 아니, 오히려 나는, 얘가 제대로 갖고 노는 느낌? 오히려 재밌는데? 많아요. 자, next! 다음은! 레드프루치. 레드프루치가 뭐지? 와, 아우아! 뭐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. 자, 얘는. <웃음> 무슨 냄새지 이게? <웃음> 무슨 냄새지 모르겠어요. 오, 얘는 촉감이 되게 특이하다. 우아, 우아, 우아, 우아. 우아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, 봐, 이거 봐, 알갱이 게 들어있어, 이거 알갱이 이 오, 신기해. 자, 오, 오, 오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 올챙이 알처럼? 우와, 얘는 일단 이 알갱이 알이 들어있는 게 되게 신기한 여기 중에 거의 유일한 뭔가 이런 촉감이 남다른 아이인 것 같아요.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. 이렇게 사과 파츠가 들어있고, 오, 얘는 뭐안 했는데도 얘는 촉감이 좀 남다르긴 한데 일단. 냄새가 너무 굳어. 다음은 코코아, 코코아, 코코아. 자, 코코아입니다. 오! 이렇게 얘기하는 데뻥 같아. <웃음> 아, 냄새가 이게 다크초콜릿 아니고 밀크초콜릿. 얘는 누가 봐도 엄청 쫀득쫀득하고 촉촉하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얘도 녹았다 그럴 땐 뭐다? 전문가처럼 액티를 쏟아붓는다! 난얘 만지고 있으니까 무슨 베이킹 시간 같아. 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작품을 하나 보여줄게. <웃음> 아 녹아서 안 되네. 응가똥 <웃음> 약간 진짜 초콜릿이 녹는 느낌이죠 이거 봐봐봐봐. 오 비주얼이 오 얘는 약간 이 만지는 촉감도 재밌고 향도 좋고 하니까 다음은 커피 쿠키 커피 쿠키면 로터스가 로투, 인 로투스의 향이 갖고 있겠죠 캐러멜 슬라임 오오얘얘좀 비주얼 특이 오와 진짜 침도 다 먹고 싶다.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우와, 오, 남다른 이 비주얼. 우와, 우 남다른 어, 우와, 얘 우와, 우와, 좀어얘좀얘좀 뭔가 마음에 들오아 손촉감도 너무 좋다 오. 얘..얘 얘좀 막..후보..확 막강... 강 올라왔어 와이 알갱이는 뭐로 만들었을까? 일단 얘 너무..신기한데? 다음! 쿠크볼! 나는 쿠키 잉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베스킨라빈스에서도 그 쿠키앤크림 꼭먹지않고 시키기 때문에 이마음적으로좀 되게 기대가 돼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오픈하는 거거든요 난 실망을 주면 안돼저 쿠크볼 쿠키앤크림 엄빨아 귀여워 이거 파츠 들어있어요 오 특이하게 뭐야? 모아... 오! 오! 아 침들어 이게 볼인가 봐 오! 오! 오! 오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보이세요? 이 쿠키, 쿠키가 깨진 그 까만색을 표현하고 있나 봐, 좀 좀. 자, 귀엽게. 안녕하세요, 쿠키 앤 크림 케이크입니다. 자. 오! 얘는 생각보다 되게 뻑뻑해. 슬라임이. 생겼잖아요. 근데 이게 안에 볼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, 볼이 있어서 저절로. 자 오늘 모든 이 슬라임을 뜯어 보았어요 자 오늘 총 11가지의 슬라임을 거의 저의 인생 처음으로 만져봤는데 오늘 제가 뽑은 두 베스트템은 코크샤베트 그리고 커피쿠키 이렇게 입니다 하나는 되게 촉감이라기보다도 제대로 된 슬라임? 바풍도 만들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애라서 얘가 좋았고 얘는 그냥 촉감부터가 너무 남다르라서 그리고 일단 비주얼 자체도 진짜 커피쿠키 같지네요 그래서 제일 재밌게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. 얘도 근데 좀 특이하긴 했어 고급 수고얘 제일 큰 메리트는 만지는 느낌이 특이했다는. <웃음> 뭐 어쨌든 슬라임을 잘하시는 분 유튜브가셔서 앞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오늘의 마지막이 될 듯한 슬라임 플레이 와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말해도 안 해줄 거잖아요, 그죠? 아,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 마시고 뭐 그런 분 밀당하는 거니까. 마트 넘어올 사람 넘어와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또 여러분들께 뭔가 보고 싶은 거 언니 이거 뭐 먹어봐요 이런 거 이렇게 리플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세계의 평화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